자 다음 미션 진정한 강함이란 바트로한테 와서 하는 거네요. 어, 밀레시안 이치용까지 무슨 일이야? 근데 일단 먼저 얘기부터 해보죠. 피를한 얘기해볼까요? 마레드 누님이 표정이 왜 이렇게 엄격해졌냐.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뭐지? 낯설지가 않다. 상대방을 주의깊게 경계하면서 행동 하나를 관찰하고 있다. 지금 뭔가 시선이 따갑다는 거죠. 다우라가 보이는 거 느낌. 자 다우라한테 얘기해볼까요 한번. 자. 내가 여기 어째서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왜야?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뭔데? 아 얘들 진짜 왜 그래? 자 어젯밤에 어 로젠 파이크 예 밀레시아잖아. 이 아니 이게 누구야? 일러스트랑 캐릭터랑 정말 180도 완전 다르다는 그 유명한 제도 아니야? 너 아직도 올백 머리 안 바뀌었니? 어, 띠나이 안녕하세요. 뒤에 따라온 건 인간들이네. 여기 무슨 일이지? LNP의 명으로 발레스 상을 살펴봤다 어, 피해가 있나 없나 볼까요? 상당히 컸을거라 짐작되는군요 아 함, 안부를 빨리 물어보세요 저희가 소홀했다 자이한테 지혜들을 지해를 빌려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싶어왔다 오늘 완료했나요? 자 말하는걸 들어보니 엘프의 말을 들린거 같은데 왜이렇게 시비야 또 혹시 여기도 아, 얘들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잠이 중요해 잠이. 잠을 못 자면 날카로워져요. 다알라당이렸죠자인간의 엘프 축에서 괴현상이 나타나는거지. 점검 끝나자 마자 스킨에서 바로 끝낸다고. 나다.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왜 이렇게 뭐야? 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이것들 진짜 하우 로젠파이크 크루크페아 좀 만나봐야겠다 다른 동료들은 여기 두고 나 혼자만 뭐어어 어, 알았어 어어 어, 어, 알았어 뭐지 아유 고맙기도 하지 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이런게 아니다 누님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다녀오세요 날 선분이기 필요한 정도 제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자, 폐하가 믿기 힘든 말을 했다고? 다그 책에 써있었다고? 야 이놈들아 찌라시 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이것들이 진짜 고작 찌라시 하나 듣고 진짜 무슨 무기로 메인스트클레인 거의 체인으로 했죠 되게 <웃음> 싸우네요 자 폐하를 보러 가자 자, 크루크 보러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야 북한이야? 아우 북한애들도 이런 찌라시안 당하겠다 진짜 얼마나 무슨 찌라시인지 한번 보러 가자 한번 어이가 없네 이거 어? 세상에 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애들이 날 선거지 보자 한번 자 어허 냉랭한 목사 들렸다 역시 그들이 말한대로 야밀의시현이 왔답니다 아니 이것도 태도보소 진짜 아 스포일러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어? 자네가 할건 가들이 미리 말해줘서 알고 있었지 처참하지 않은가 아이 짐의집 부서졌다고 이렇게 또 이러는거야 또? 야, 맨날 구해줘뭐야 진짜 왜 우리에게 다말야 한말... 우리도 몰랐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우리도 몰랐어 어떻게 알아 내가 인간 이제 밀레시아이라서 아주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다. 중요하다중에하 하다. 뭐야? 우리 손님 박만 손님이 왔다. 어, 지혜 고대 지혜와 이런 거에서 밝은 인물이다. 뭐야, 뭐야? 뭔데? 키린의 마음에 들었다고? 어, 이야기가 담겨 있는 특별한 사전을 남기고 왔다. 뭐야, 뭐야? 여태까지 이런 일들에 대한 그 사황이 담겨 있다고? 특별한 서적 예언서? 뭔데 이 뭔데 이게 뭔데 뭔데 뭐라 써야 하는데 이것또 아포칼립스라 차서나 개시록이 아닐까 어이가 없네 다시 다시 검은 달의 개시록 작게 중얼을 걸어봤다 페러리의 페러시스 무기. 자, 먼저 확인하고 일가적도 있는 건가? 그들이 말한 대로 아닌지.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결단을 내야 려할 때다. 시간 기다려지 않나요? 누구도 잘 알고 있죠. 백과사전 보고 가 지금 얘들. 아 뭐야 얘들. 아 진짜 이것들이 뭔데. 답답해 죽겠는지 맞다 이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건가요? 은밀하게 전에 누구 누구의 친서? 이제는 뭐뭐 해야 한다? 뭐지 뭐지 뭐지? 아 분위기 안 좋아야 지금 아 숨었죠? <웃음> 야 이거 이렇게 잠입한거야 이게? 숨은거야? 잠입한 숨은 정말 땡땡들이 말안되는군전더 귀를 귀를 해볼까? 아니 나간거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들은 누구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누구누구와 손을 잡았다고? 나의 폐하 키리네 얼굴 이렇게 보니까 처음이네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아니, 뭔데 저번에도 그렇지만 키리네 같은 심정이요 하지만 이 대륙을 위태롭게 할수 없습니다 홍수 그만. 이제 한번 싹다 쓸어야 돼이것도 진짜. 그들의 제안. 그들이 누구지? 뭔제안 독수리 귀엽다 이와 중에. 자. 들킬 것 싶어도 뭐 이만 물러가자.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실 뭔가. 자.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여기 집안 부서지고, 딴데안 부서졌으면, 이렇게 분위기 나쁘진 않았을 거야. 지네가 대장인데, 지네 집 부서졌다가 지금 더 지금 성내는 거야, 지금 이거. 딱 느낌 응? <웃음> 어? 와, 지금. 푸아하하하. 어? 바트로 어있어 아, 막말로 그렇지, 요 어? 쫀심 상한 거야, 지금. 엘프랑 자이언트만 괴롭히네. 일레시안데 엘프 자이트를 사용과 두 점.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자. 약간 누그러졌는데. 잠도 여기도 잘안 오고 있네요. 고통만은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도 악몽 증세가 만나보네요. 바트로도 엄청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고 있고. 신경 쓰인 꿈이었다. 수장지 다 부셨네. 어허. 자, 무서운 걸 마주하는 건 이제 용기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들었던 기억 나는데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말에 있었는데, 발레스 힐루광사들이 헥터, 그 대장장이 있죠. 거기 아래층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거기 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첫 신전 미로홀리랑 갔던 거기 어디 말하는 거지? 먼저 누, 우리 나 두고 떠났다고,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말하는 거야? 아, 북은 무서워. 사방에 모두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아, 만나난 거기. 어, 그렇지 유물도 부섰지그 이름 뭐지? 아, 스쿠아틴, 스쿠아틴 맞아. 가장 가까이 쓰러져 있는 자들은 힘들었어. 그러니까 얼굴을 본는 누군이었냐 제더라 다오라도 다 죽어있는 모습을 악몽으로 꾼 거네요 이다 거의다 크루크가 밭으로 까고 자 뭔가 확실해 보인다 검은 가면 타라라크 부금이야 이거 어이 부분 너무 무서워 어? 그런 꿈을 뜻단 말이지 음... 어우 나 지금 서울 무서워진다 어우. 아 잠깐만 뒤에... 뒤에 물 똑똑 흐르는 거무서워 뒤에 물이... 물방울 똑똑 흐 똑똑 소리 난다 무서워 자... 그런 시시한 내용이 무슨 꿈이 있었다고 한 거야 어허... 쟤님 뒤에... 뒤에 무심히... 아 시안 블랙 좀 보내줘 이제 그냥 줘 자 인간의 기사 어허? 인간들 사이에도 악몽 시단는 사람이 많다는거지 어? 확실한거지? 아삼3이요 더요! 던컨이 버인민 던컨 조심하라고 <웃음> 스포를 당한겁니까 이거? 자 로젠파이크 그럴리가 없다고 했잖아 뭐야 뭔데? 어허 뭔데 뭔데 다오라님이라시죠 오해가 있으면 꼭 풀었을 겠다 자 여왕이 워낙 아도 따이다 3동이형 깼을걸요 지금 어허 키리의 여왕께서는 마음을 저했다고요 벙커에 죽었다고? 아 그런 거 말하지 마. 아왜 여기 와 스포일러 하고 있어? 베해야돼저 베나 돼베네야 돼. 아 진짜 어? 어여 여기 와서 하지 마세요. <웃음> 어? 자뭔 일이 있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상한 책이 뭔가 잘못됐다. 자, 파트로날민다이말 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걸 이걸 밀레시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걸 밀레시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그그 그, 그 정신머리가 대체 뭐야? 자, 에 a 한테 가서 동의하세요, 버다도 말해줍시다. 자, 발레스 마나타에게 좀 말을 해줘 봐세요. 바로 또 씨, 바로 타라갈 뻔했네, 이 또. 아니, 무슨 뇌피셜이야? 아니, 뭘로 이렇게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우리가 했다고 말케 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음 한, 아니, 드라, 한두 번한거 아닌데 아니 드라마 때 했으면 좋겠지 이것도 그 멍청한 놈들이 그거 그에프그그 그, 그 변장한 에프한테 그거 쾌사를 가해 놓은 거 찌라시 듣고 믿어가지고 밀레시아 한 것도 한두 번지 이것도 진짜 멍청한 거 진짜 아휴 좀 보고 배운 게 없나 진짜 이것들은 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자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 대한 태도가 신경 쓰입니다. 환영하는 분위기 절대 아니고 악몽.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여긴다고? 왜? 대체 왜 우리를 취한 걸까? 이건 또 뭐야? 발체 뭔가 떠났다고 부엉이가 와서? 자, 뭐죠? 이게 이이 이거 이게 뭐죠? 이게 누구한테 올 걸까? 에레일리 인장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온 편지라고? 오잉? 엄청 꽁꽁 싸맸다 뭔 내용이길래 자 편지를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접착용 테이프가 붙여있고 이시대에 테이프가 있어 근데? 자 봅시다 한번 음 보자 기억력이 안좋단 말이들 진짜 어있어 편지 어있어 편... 아 있구나 오케이, 사용하기 갑시다 밀라빈장 로젠 파이크 이 편지는 너 말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처리했어 일용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심해 그파이크 짧게 정답 토리 없고 거대한 무난풀하죠 이상한 게이 퍼져나는 아제료 영웅인가 보구나 최대한 빠르게 가야 돼동보한걸 뭐야 뭐야 뭐야 멀린 거야 아 멀린 오난또저타밀린인줄 알았어 자 바로 말해볼까요 자 접착증이야. 어, 빨리 갔다 올게. 필요한가 대화. 자, 예치 맞을까요? 토리없구 밀리의 원리위포인가 됐다. 거대한 문? 뭐지, 뭐지? 자. 토리업구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자, 이거 LA인한테 말하는 건레아야할 거고요. 우리는 토리옵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연할까에 주는 상냥함 자 바로 바로 다음 퀘스트 한번 이어가보죠 토리옵꼭 고고 자자 이번 퀘스트 다음 퀘스트는 심호흡입니다 멀리한테 왔고요 이 안쪽에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꾸물꾸물 흘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야 한참 더문열 방법 못 찾겠었는데 이제 좀 알겠어.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 토리어 폭이고요.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저번에 저기서, 저번에 저, 저희 저기에서 저기에서 그 세라랑 맞다 있었죠? 와 사티루스 여기서 여기서 사티루스 만나네. 개미 지이 있는데. 뭐야 이몬선도 뭐야? 설마 돌이랑 싸우라고 나들어 지금? 별걸 나주네. 얘들아. 잡아 제 좀! 비켜이! 와 더럽게 안했네 하잇! 자 매우 귀찮아보이는거 아시는군요 보자 자말 걸어볼까요? 일단 트레전터자트레전터도뭐 괜찮다고 하고 있구요 말 걸어볼까요? 자 이상한걸 발견했다고 하네요 검은 호드를 뒤졌은 놈들과 기운이 이기니 여기 이제 혼재되어 있는 줄 알지 내가 찾던 길회 묘하게 흐르는데 그녀가 찾는 건 반대로 더 강해졌어 무슨 말이야 이게 트레전터가 찾던 사람이나 물건이 여기 있던 게 분명하다 자 문바 첫말 수상한 문 그치 아유튜브 구독하여 트우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자 안보 뭐 일단 어... AR이 그냥 툭 건드렸거든? 근데 좀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해야하나? 요즘 바이크 어... 봉인이 있었을 때 크리스탈에 갇혀있던 나라 공명할 수 있었던 거. 그렇지 이스시를 통해서 체인으로 갔다가 자이스시이스시 그렇지... 어?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이걸 두르지 않고 숨쉬었던 적이 없으니까 안쪽에서 이걸 굳게 걸어 잠갔다 가서 더견겨줄거야 뭐지? 자 문이 열리나요? 어제 우리는 저걸 못 본데 아 나랑 ARN만 볼수 있구나 자 고현이 어서오세요 이승시요아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을거니요 스시먹... 아그 초밥 먹고 있어 초밥 아 스읍. 초밥이 또 먹고 싶네 또. 아 진짜 자 좋아요 저기요 a r 무리하는거 아니지? 절대 반대다 아 멀리 너무 착해 너와 너에겐 너와 나의 힘이 모두 섞여있다 문스며들스을때나보다너쪽에달려들 거다 자저 안쪽에 이 악몽의 원인이 있다는 거네요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자가 있어 어렸을 때몇번 몇번 느껴온 기운이다 부르는 걸까요? 설마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연어, 장어, 한치 다 먹어야지. 아 초밥이야 스시고 와이스는 초밥 먹고 싶다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국에서 라벤 만들어 보면 그게 노제핀인 건 아니잖아. 라멘 식품 일본 걸사 먹으면 그게 그게 불매운동 안된 거지. 자 볼까요 아주 조금만 약간 좀 많이 적당히 흡수해 달라 적당히 해야 한다 뭔가 힘을 흡수하러 왔는데요 그 녀석이 부탁한 게 있다고 누구지 그가 지금 사장의 의차스을지널 얼마나 누군데 잠깐 다시 만났다고 아 설마 그톨비씨 만나는 거야, 설마 잘못다 내가 책임줄게. 어이, 칸이 어서오세요! 인술 쓰지 말래! <웃음> 아, 인술, 인술 밴이에요 자, 우선 룬스톤 힘이 필요하니까 체인 블레이드를 꼭 장착 문에 적혀야 돼. 자, 가볼까요? 일단은 먼저 풀템 끼고요. 버려야지 이 필요 없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끼고, 끼고, 끼고, 체인. 이고 어 제노님 유품 제노 비루스 유품 유품 어디서 유품 아 있다 엔철골 아 그래 줍자줍자 가자 가볼게요 자 손을 댑니다 우리 밀리시아손 이쁘다 음 이쁘다 오늘 가볍게 건드려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옴, 이상한 길이 휘감겨온다 손끝이 얼얼하다 오백 0자리에 버리는 시대멀 몰려 그럼 어? 뭐지? 계속 버틴다 옴모의 힘이 빠져나간다 즈 쯔... 이상한 생각을 떨쳐나다어 뭐야 뭐야 안좋아요 뭔가 느낌이 안좋아요 머리가 어지럽다 자 뭐지? 뭐지? 한번에 클리어라고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아 귀여. 아아아 아, 아, 아, 머리 아파. 으으 으, 괴로워. 으나갑자왜 그래? 아 문에서 뭔가 빠르게 모양인데. 괜찮은 건가? 뭐야 뭐야. 여기 익숙한 상황이 좋지 않네. <웃음> 그렇죠. ARN 흑판였던 느낌이니까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도와주자 어떻게 어떻게 상대해줘야만해? 뭘상대해죠아 싸우라고 오. 어 설마 어어 어? 어? 오? 우와 밀레시아 이랑 싸우네 와 밀레시아 짱 세네 뭐야 뭐야 남은 시간 우리 밀레시아 이랑 싸운다 밀레시아 이랑 싸운다 이야. 오, 괜찮아 보이는데? 이따 하나 마시자. 야 괜찮아 보이는데완판나 마시자 야트레전터잘 싸운데 여러분 제가 싸을표가 없는데요? 아 잘하는데? 힘세고광 로제.. 와 이런건 처음이다 오색달라어아놀 때가 아니지 아니 뭐 어려울게 뭐가 있냐? 어? 어려울게 뭐가 있어? 아스비지 그냥 어? 냉동구이 밀레시아 냉동구이 따끈따끈한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밀레시안 냉동구이. 저 아래 아래 어어어 어. 어! 우리 로젠파크 세구나. 역시. 역시 세구나. 녀석. 역시 우리 로젠파크 세다. 가 보자. 아, 잠깐 저희 밀레시안이 싸우는 거 너무 처음이라서 좀 구경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저 구경 좀 하고 싶었어요, 저. 우리 로젠팔크 되게 세단 말이, 야 짱세단 말이야. 아, 좀만 싸우는 거 보자. 구경 궁금한데. 어? 아, 잘 싸워요. 우리 밀레시안 잘 싸운다. 좀 보아줄까? 자, 치기 와다다다다. 어디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오, 마비노기가 마비노기에 버렸다. 세상 끝 펀치 와 우와 세상 끝 펀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웃음> 세상 오늘도 역시 갑니다 오늘도 역시 갑니다 봐줄수도 없고 없어와 이러다 갑자기 나온다고요? 야이 이렇게 날라가버리네 오! 이럴 때어 다시 왔네. 야, 야 커졌어. 밀레시. 아, 어, 우리 밀레시한테 커졌어. 아야. 야, 왜 이렇게 어 미쳤어? 좀미안지이 방법밖에. 우리 밀레시 얼마나 딴딴한지 좀 봐야지. 아, 스킬 못 쓰네 지금. 얘들아, 좀 버텨 봐라. 한번더 파워딩. 아, 그냥 싸움 재미없단 말이야. 아, 이거 언제 풀려 이거? 한번 더! 한번 더! 세상 끝 펀치! 아니? 세상 끝 펀치! 오졌다. 야, 나 죽겠는데, 이거? 저기요? 임돌? 한번더 파운딩. 대기 타고 있어야지. 100% 온다, 또 이제. 대기, 대기, 대기. 오자마자. 맞다, 이때기. 나와. 나와. 아 맛이 있구나. 아 맛이 목혀. 아칠수 있다. 그렇지. 우리 밀리시안이 얼마나 딴딴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밀리시안이 얼마나 딴딴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왜 안나와? 또 안나와 나와봐 안오는뎁쇼? 아르고스에 대해 알지 못했건 아르고스 이런거 왜 가지고 있는거야? 아니 이런건 왜 가지고 있는거야? 뭐야 이게 안나오는데? 어? 이득? 어어? 핵이득? 야 빨리 빨리 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춤췄다 거절 정신 차려 전력을 다쌓 싸울 수도 없고 이건 미안해 로젠 흑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에아래 눈물을 흘려 야 걱정마 안죽어 밀레시아 걱정마 걱정마 어. 다주면 안된다 알고 있었지만 아니 이것들이 방금 제 죽은 애들 맞아? 이러하면 잘 설명해 주면 되지. 눈깜 아, <웃음> <웃음> 어, 내용 그랬냐? 여기가 어디고 너 누군지 알겠어? 좀 진정해. 자, 저쪽 모에도 어, 뭐야, 대사 나왔다. 로젠파 대사 나왔어, 대사. 어? 대사가 나왔어. 아니, 방금 저게 뚜들기 패놓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오진다. 진짜 부금선정. 지들이 두들겨 패놓고 지금. 원인 셋. 어? 이렇게 무마한다고? 야, 좀 아프더라. 야, 좀 감정이 실린 것 같다. 나를 두고 보자 일단 음. 많이 아팠지? 어 많이 아팠어 미안해 내가 어? 대충 상대가 좀 망설여진단 말이야 어? 자 최대한 우리도 서로 크게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 아마도 아, <웃음> 알고 있는 것들이 진짜 어?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자 문이 열렸어요 그래도 좋아 새로운 것인가 오 자,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ARN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섯 멍청아. <웃음> 핑크는 대체 뭐지? 자, 준비해 가보자. 철벽 속으로. 오케이. 시모우 캐스트 와이어. 최선을 다해서 데미지 0. 다음 퀘스트.